어, 그럴 수 우리 현비, 예뻐, 오늘도 고품격 경영잡지 DBR 2018년 10월 2호 스페셜 리포트 미니 박스에 있는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장빛주 그리고 또 샌드박스 파트너십 매니저 김선구 팀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읊조려 볼 거예요 음. 왜냐하면 보수적인 조직문화로 유명한 보험사 대콘 신한생명에서 병맛 더빙으로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빛주와 손을 잡고 광고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장빛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현피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현피가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거. 음. 이렇게. 문명 장진수. 1991년생. 소속 밴드 바스 레더. 이거 자막으로 띄울 거예요. 시 올라온 장비찌의 vx에서 유튜브 수익 창출 격렬 시스템 노란 딱지가 못하면서 초창기 장비찌 채널의 매운맛이 사라진 이유를 간접적으로 해명했다 본인의 채널이 x 만 하면 안되고 맨날 광고만 한다고 자아 비판적인 전화를 삽입했다 이처럼 자아 비판적인 유머는 dbr270 8호에 는 요즘 트렌드 비크 콘텐츠즈 특징 중하나예요 이건 감적 광고예요 대놓고 광고하는게 재밌더라고요 벗금 너블이 WM 엔터테인먼트 오마이걸, 레이튼 모바일, 콜롬비아, 산이, 샌디 크러시 신한생명 피츠, 프로젝트 M 장기화와 얼굴들, 대중재학, 이지검, 알바천고, 티어치, 플레이스테이션, 틱톡, 다나와 등등 야씨 돈이 썩겠다 이거는 이 장만 이렇게 크리에이터와 콜라보레이션 브랜드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들이 직접 광고로 모델을 기용해 CF를 찍는 방식은 매우 일반화됐죠 유튜브 볼때 광고로도 나오고 여러 방면에서 기업이나 홈팅으로 유튜브가 활용되는군요 저희처럼 기업에서 직접 채널을 개설해 홍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채널이 슈벌, 어우씨. 유료 광고까지 떼었는데 구독자가 47명 밖에 안 늘어났어요. 우린. 자, 본격적으로 장비트님과 김성구 팀장님의 인터뷰 내용을 다뤄볼까요? 기존 미디어에 비해 유튜브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TV나 라디오, 신문 등 레거시 미디어 불특정 다수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다 보니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하게 인식될 수 있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이런 구닥다리 신문 같은 거예요 아니면 뭐 되게 꼰대 같은 뭐 뉴스 같은 거 아무튼 중요한 건 없어요 반면에 유튜브는 내가 진짜 타깃으로 하는 대상에 초점을 두고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보편화 당하고 일반화적인 내용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두는 것들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어 좋다 어 부럽다 우리는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이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부러운 양반이네 아주 우린 검열도 당하고 이자식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교육용이든 정보 전달용이든 재미를 전제을 깔고 해야한다 대놓고 광고하는 걸 밝히더라도 재미있으면 사람들이 찾아본다 광고인데 재미가 없게까지 하면 유튜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우린 대놓고 광고하고 재미도 없는데 그러면 재미없는 김성구 팀장님 인터뷰는 그냥 자막으로 띄어버리고 그리고 다음 질문 영상에서는 처음 10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확실히 그렇다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은 초반 10초 아니면 10초도 길다 5초 버블지 스킵할지 결정한다 초반 5초에 흥미를 갖지 못한다면 바로 다른 영상으로 넘어간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입니다 오늘은 땡땡에서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시청자들은 떠나버릴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피디예요 <놀람> 콜라보를 진행할 때 대체적으로 광고 대행사를 중간에 끼고 일하는데 이런 구조에서 일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기업에서 원하는 내용을 대행사를 통해 듣고 우리가 기획한 컨셉도 대행사를 통해 전달하는 구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을 때도 있죠 대행사를 없애면 되겠네 대행사가 없으면 다른 문제가 생겨 생기... 내가 제작하는 콘텐츠는 솔직하고 직설적이게 표현하는 내용이 많다 광고라면 광고라고 대놓고 내민다 30, 40대 분들은 이런 컨셉을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편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특히 광고라고 티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예쁘게 포장 하고 광고가 아니척해주기를 바란다 가식적이게 해달라는 거네 꼰대들이네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말을 비따이로 하세요 사용하는 단어가 수위가 조금 높았다면 그 단어를 꼭 집어서 내가 죽겠다고 피드백이 날라온다 아무래도 고려해야겠네요. 다음은 김성구 팀장님 1인 미디어 내지 1인 콘텐츠를 각광받는 자리야 아, 재미없다 유튜브는 짧고 간결해야 된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링크로 들어가 비비아를 읽어보세요 안녕